이 키가 지금 제 키보다 훨씬 크죠 한 2m 50 정도 되는데 이 뿌리 땅속에 뻗어가 있는 뿌리는 1m 이상 뻗어갑니다. <웃음> 수단그라스 파쇄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된 것들이 야, 그럴 네, 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죠. 전부 다 수장그라스 파쇄된 거죠? 네. Yeah. 숲 속에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. 밑을 파보면 부드러워지는 그렇게 그 부엽토 같은 느낌? 이에 머리꼴 작업할 자리를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말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. 정확하게 피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딱 모양이 있는 밭을 만들 수가 있죠 오. 마크를 안 해놓으면 눈대중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앞뒤로 어, 거리를 한 6m 능넉하게 6m 정도 5m 80 하면 되는데 관리기 지나다닐 것까지 생각을 해서 6m 정도 요 세줄 할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다음 올해는 마늘도 양파도 이제 퇴비를 사용을 안하고 올해 농사 짓습니다 왜요? 어, 비가 그 여름 가을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저기 보면 퇴비가 저렇게 있지만 숙성이 100% 된것 같지를 않아서. 태비가 아직까지 지금 한참 그 숙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하얀 바실러스 균들이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. 아, 하얀 거. 네, 이런 균들이 숙성이 잘된 태비들을 보면은 이렇게 뒤집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얀균들이 꽉 이렇게 차거든요 태비가 완숙 태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싸리 그 유박과 유박을 조금 사용을 하고 이제 에센팜 완효성 코팅비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고자리팔이라든지 뭐 흑색서금균액병 이제 가스 피해를 또그덜 받기 때문에 아싸리 그 완숙 태비가 아닌 태비를 사용하실 땐그태비를 사용 안 하시는게 농사를 더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도자를 불러가지고 약간 울퉁불퉁한 자리부터 시작해서 경사를 원래 잡혀져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한번더 손을 본 자리입니다. 아...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밭에 물이 하나도 고여 있질 않아죠. 뒤로 이제 배수관 물빠짐이 돼서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고 있거든요. 저쪽 위, 위가 높고 저기가 높고 뒤쪽에 이제 배수로 쪽 뒤에 물빠지는 쪽이 맞죠. 길 밑에 길 있다. 길밑고 네. 쪽로갈 수. 길 위에 있네? 네, 길 위에 있고 어, 네. 여기는 길 위에 있고 여기는 어. 길 밑에 있고 네. 경사가 그 앞에는 높고 뒤에는 낮게 해서 물이 일로 뒤쪽으로 흐를 수 있게 해가지고 굴삭기 이제 공투 그큰 바가 대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배수로를 다판 겁니다 아, 여기 파신 거예요? 네, 네. 그렇게 해서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서 수로로 나갈 수 있게끔 아...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쿨러 이렇게 호수로 해갖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물이 밭에 들어오는 이상 빼낼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쟁기지를 최대한 깊게 음. 자꾸 깊게 하니까, 뭐, 돌은 자꾸 올라옵니다. 밑에 있는 돌들이. 아. <웃음> 쟁기를 한 어. 6, 70cm 까지, 어. 6, 70cm 까지 깊이 파서 속의 흙을 위로 올려, 모래를 올려버리니까, 뭐, 그때는 덤프차로 도로 갖다 버렸죠. <웃음> 스탄그레스 파쇄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된 것들이 야, 그까지다 다, 있네 네, 예, 속고까지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수장 그레스 파쇄 된 거죠 이야, 그러네요네 예. <웃음> 부엄포가 따로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생물들이 어? 번식을 하게 되면 안에 하얀 바실러스 균들이 이렇게 그 양파 자랄 때 비닐 속에서 균이 싹 이렇게 수글라스 먹이 삼아 이렇게 많이 번식할 수 있게끔.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옥수수 뽑으면 어떻게 해요? 이게 수단글라스입니다 수단글라스 이게 뭐라고요? 수단글라스 수단글라스? 네. 아프리카 수단? <웃음> <웃음> 어? 수단의 풀인가? 네 키가 <웃음> 엄청 커요 네, 양파, 마늘 그 수확해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그 파종기로 해서 파종을 해서 키운 거죠 이렇게 수단글라스를 키운 다음에 어, 여기를 드랙타가지고 노타일 쳐서 원래 이게 그 소먹이용으로 풀을 베서 이렇게 감아서 소먹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를 먹이는게 아니라 어 땅한테 양보해서 이 섬유질 많은 수단그라스를 땅속에 다시 다 집어 넣어 주는 거죠 뿌리가 내려가면서 토양 자체 위에 보이는 그수단그라스도 있겠지만 땅속에 뻗어있는 뿌리 양도 엄청나겠죠 그 그렇게 땅속에 들어가면서 어, 통기성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땅을 살려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수단가스를 심게 되면 대비양도 훨씬 줄여서 사용을 해도 그만큼 의 효과가 나는 거죠 땅땅 네, 자체가 땅 부드러워지면서 통기성도 좋아지고 미생물이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? 네, 숲속에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밑을 파보면 부드러워지는 그렇게 그 부엽토 같은 느낌. 야 이거 수단그라스를 지금 다섯 번가았다고 수단그라스가 이제 부식이 좀 되고, 그 다음에 또 유박 살포하고, 또 노타리 한번 치고, 그 다음 쟁기질 하고 또 한번 치고. <웃음> 비료 살포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 더살 이제 노타리 작업을 해놓으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부서졌죠? 이렇게. 이 정도면 충분하게 네. 잘풀것 네. 같은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상글라스 옆에 완효성 코팅 비료 네, 여기서 네. 네. 코팅된 비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료들은 뭐 비가 오고 물을 주더라도 금방 다 녹아서 이렇게 영출되는 비료가 아니고 음.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캡슐 안에서 녹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음. 작물들이 이제 그 영양분 결핍이 일어나지 않게끔 꾸준한 성장할 을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자 음. 이제 섬유질이 많아지니까 이제 땅속 cc 비료 성분들을 어 이렇게 유실되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토양에서 유실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이수단 글라스가 Here we g 가